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프론토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프론토사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이 친구는 지금 모바 친구들이에요 어, 종류가 되게 많죠 프론트요 프론, 프론들은요 주로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데요 자, 보이시죠 저희 이 친구들은요 아주 깊은 호수에 사는 친구들인데 자, 색깔을 한번 보시면 블루빛이 아주 예쁜 친구들이죠 그리고 막 활동을 다른 물고기처럼 유형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머물러 있는 멋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잠깐 감상해 볼게요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자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밥도 한번 줘볼게요 저희는 슈퍼미런과 싱킹카니발이라는 사료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싱킹카니발을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 다가갔다 오니까 다 숨어버렸죠. 자, 아주 아주 겁쟁이들이고요. 싱킹 카니발은 이렇게 보이시죠? 사료로 돼 있고요. 냄새는 아주 아주 생선 냄새가 많이 나는 사료예요. 자, 이 친구는 물에 떨어뜨리면 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내려앉는 침강성이라는 사료예요. 자, 한번 줘볼게요. 보이시나요? 가라앉는게? 아 보이시죠? 자이 친구가 이렇게 바로 물에 가라앉아버려요 자 서열 1위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막 다가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숨어서 나오질 않는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저희 프론 친구들의 색깔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아주 블루블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색깔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론토사를 좋아하는데요. 프론토사는 원래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산대요 그리고 크기도요. 다 크면 4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항이라 많이 많이 클지 걱정되기는 해요. 자 보이시죠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사료의 반응을 보이시는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겁쟁이들이라 맴돌기만 하지 먹지를 않네요 이 친구들은요 어. 알과 치어를 입속에서 넣어서 키우는 마우스브리즈라고 하죠? 이렇게 입속에서 아이들이 튼튼해질 때 동안 엄마가 밥도 먹지 않고 키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튼튼해지면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친구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요. 그 이마에 혹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시클릿은요. 앙컷보다는 수컷이 머리에 혹이 더 발달한다고 하죠 아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친구들 정말 걱정이죠 보시죠. 밥도 잘 먹죠. 색깔이요, 좀 진한 친구도 있고요, 연한 친구도 있는데요, 모두 블루블루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잘 먹고 정말 예쁜 우리 푸른들 제가 이렇게 조금만 다가가도요 쏙쏙쏙 숨어버려요 제가 멀리서 또 지켜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또 나온답니다 이 친구들은 어 프론트사는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저희가 키우고 있는 모바들, 이 친구들은요. 모바 친구들이었답니다. 스마일러의 모바 친구들 보러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